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코디스 개강을 위한 개강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대학교 마지막 개강을 했던 때가 어~ 2000... 너무 오래됐다 최근에 구입한 몇 가지 아이템들도 같이 소개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맨투맨이랑 청바지인데요 저는 맨투맨을 구입할 때 안에 기모는 빵빵한지 핏은 어떤지 진짜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에요 o i 이오아 맨투맨은 안에 기모도 빵빵하고 원단도 탄탄하고 볼륨감도 굉장히 잘 살아나는 핏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코디한 청바지는 제가 몇해 전에 블로그에서 공구로 구입을 한 건데 진짜 마음에 드는 청바지예요. 아주 살짝 와이드하면서 뭔가 되게 편한 느낌? 작년에 자라에서 구입한 앵클부츠랑 같이 매치해주니까 아주 멋스럽게 코디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블루 코드류의 자켓은 제가 지난번 자라 입어만 볼게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자켓인데요. 가격이 조금 높아서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질르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자라에서 구입한 화이트 진이랑 매치하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아직은 날씨가 추우니까 저처럼 안에 목콜라 챙겨 입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룩은 조금 더 컬러풀한데요. 제가 예뻐라하는 코랄 컬러의 니트하고 자라에서 새로 나온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가방까지 컬러를 줬기 때문에 겉에 아우터는 조금 차분하게 눌러줄 수 있는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포인트 컬러가 세 가지라서 너무 과한가? 싶었는데 앵클부츠까지 다 신어보니까 그렇게까지 과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자라에서 신상으로 나온 저 슬라우치 팬츠 진짜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매장 가시면 진짜 꼭꼭꼭 꼭꼭 입어보세요 이번에는 올해 트렌드인 레더스커트를 함께 매치해봤는데요 이너 니트에 포인트 컬러를 살짝 줘봤어요 자켓이 조금 너무 오버사이즈인가 싶어서 중간에 벨트를 한번 매줬는데 훨씬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빈바이롤라 가방을 매치해주니까 조금 더 봄이 온것 같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 가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바이롤라 가방은 봄에 들고 다니기 딱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나이키 스니커즈를 매치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구두나 앵클부츠로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봄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라우스가 나왔네요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블라우스 아니겠어요 근데 단독으로 입으면 추우니까 저처럼 가디건에 같이 매치하시면 좋아요. 일부러 가디건을 사선으로 코디해서 블라우스가 아래쪽에 살짝 보이게 하면 예쁨이 두배! 청바지는 찢어진 부츠컷! 제가 저거 동대문 가서 구입했을 거예요. 심지어 가디건은 아빠 가디건이라서 진짜 완전 레어템이에요. 여러분도 집에서 아빠나 오빠가 안 입는 가디건 있으면 뺏어서 저렇게 한번 코디해보세요. 은근히 예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패션 유튜버이긴 하지만 저도 옷을 맨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에 있는 옷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색다르게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운이 좋으면 성공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옷을 막 새로 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옷들 중에서 내가 혹시 택안뗀 옷들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입으려고 샀는데 동생 옷장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